2020년 7월 15일 10시 32분, 제2의 영상일지 어, 오늘은 이제 뭐부터 얘기를 해야 될까? 어, 아침, 아침 순서부터 얘기를 하면 오늘 이제 하, 6명, 면접온 6명들 이후에 첫 번째 산책을 이제 나갔었는데 맨날 이제 산책 나갔다는 걸 다들 알고는 있었는데 아 나가자, 나가자 했는데 뭔가 이런 스케줄도 좀 있었고 그리고 막상 좀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가지고좀 어찌어찌 미뤄시다가 이번에 다 같이 한번 나가게 됐는데 또 여섯 명 나갔던 거보다는 훨씬 뭔가 좀 정신 없었기도 했고 뭐라고 해야 되지? 뭔가 뒤에서 벌레 같은 거막 보고 막 그러면서 막 꽉꽉 소리 들리면서 어, 초등학교 소풍 같은 느낌으로 되게 그런 느낌 많이 받아서 어, 정신없었지만 그래도 어, 밝은 분위기로 잘 산책을 마친 것 같아. 그리고 그 뒤에가 어, 이제 어, 아이스크림을 오랜만에 먹게 되었다. 와. 진짜 너무 먹고 싶었는데 아이스크림을 워낙 자주 먹기도 하고 지금 또뭐 실내에 엄청 많이 써가지고 솔직히 실감 많이 안 나긴 했는데 아직까지도 되게 여름이잖아 반팔 입고 반바지 입고 다니는 날씨니까 아이스크림이 진짜 많이 먹고 싶었는데 이제 말안 해고 말도 안 했는데 이제 사주신 우리 회사 DND 팀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랜덤으로 맛을 맛이 세 개씩 담겨 있다고 해서 아뽑기할때 되게 신중하게 골랐는데 그래도 저는 되게 제가 좋아하는 것들 맞게 안되 있는 파인트를 받아서 정말 기분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오랜만에 아이스크림이다 보니 어 스스로 이제 그 레벨을 통제를 못 하고 예 너무 흥분하면서 먹다 보니까 이제 한 통을 그냥 그 자리에서 다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어, 속이 매우 안 좋았던. 자리가 생긴 것 같아요. <웃음> 그래서 되게 일단 뭔가 그냥 너무 좋았고 어, 이렇게 뭔가 하나하나 바라, 어, 우리가 원한다고 바라지도 않았는데 매번 매번 챙겨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는 어, 회사분들 보면서 되게 많이 감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 또 이것도 정말 감사한 얘기 중 하나인데 이제 부모님과 오늘 통화를 했, 했 <웃음> 부모님과 통화를 했는데, 이제 요 아, 아버지가 외국에 아직 계시고 상황 때문에 좀안 좋아서 공항이 아직 열안 열려서 한국을 되게 못 들어오고 계시는 안 좋은 일이 좀 계셔서 아버지랑 어머니랑 십분 10분, 십분씩 따로따로 통화를 했는데, 두분 얼굴 보니까 너무 좋고, 진짜 영상 되게 부모님들 정도 되게 많이 됐고, 뭔가 우리 가족한테 무슨 일이 없었나? 뭐 되게 안 좋은 일이 있지 않았을까, 또 좋은 일은 또 뭐가 있나 되게 많이 궁금했던 게 많은데 이번에 속 시원하게 다 해결도 됐고 되게 다행히도 가족들에게 아무 이상 없이 되게 나, 내 응원을 되게 열심히 해주고 있다는 소리 를 듣고 이제 힘이 확실히 나는 것 같다. 되게 힘이 되, 되었던 것 같고 이제 아빠하고 엄마도 둘다 진짜 내가 나를 못, 많이 자주 못 보니까 이렇게. 되게 슬퍼하는 것도 아쉬워하는 것도 많이 보였고 그리고 이제 열심히 내가 하는 일을 방송을 보고 계시면서 되게 그거에 대해서 뿌듯함 느끼면서 기뻐하시는 것도 되게 많이 보여가지고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동기부여가확실히된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되게 어떻게 보면 어저께 그저께 보다좀 되게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음, 앞으로 어, 이제 딱 절반 정도 연수원에 있었던 것 같고, 이제 한 절반 정도 남았는데, 앞으로 절반에도 되게 재밌는 일들, 되게 독특하고 필요했고 유익한 경험들이 되게 많을 거고, 재밌는 일도 되게 많을 것 같아서 나도 기대되고, 이거 보는 사람, 보시는 분들도 이제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 영상이 진제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 2020년 7월 15일 20, 10시 37분 안녕